이정도면 될것 같네 크흠 안녕하세요. 진아 라아어의 진아입니다. 이번엔 정말 오랜만에 진아의 타자 실력 늘리기 프로젝트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갔는데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예전에 한컴 타자 연습을 했었는데 냉장고 단계에서 차참히 실패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컴 타자 8단계 냉장고를 클리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고싱 제대로 틀어 봤다. 건대기 말다툼 잡고 이정도면 될거같아요 음. 오왜 이렇게 많이 나와 와 그래도 실력이 좋아져서 예전보단 잘뽑 해냈어요 와, 이걸로 깼어 오오오 갑자기 여기를 드디어 넘겼다니 우스 가 죽습니다 오오 도망습니다 괜찮아요. 와... 이렇게 8단계를 넘겼네. 와... 진짜 8단계 마지막은 정말 위험했어요. 와... 정말 힘들었네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8단계를 완주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다시 진나의 타자실력 늘리기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케이크 던지기 8단계를 넘겼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는 여기까지 안녕